계시록 1장 2절에서 3절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의 본 것을 다 증거하였느니라.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보인나니 때가 가까움이니라. 이 시간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람이 처음 듣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창세기 2장 16절에서 17절입니다.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네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그런데 아담은 자기가 직접 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뱀의 말을 들은 여자가 준 실과를 받아 먹고 에덴 동산에서 그들은 쫓겨납니다. 이들의 후손들도 이후부터는 하나님의 말씀과 사람의 말 중에 사람의 말을 선택하는 사람들이 되어버렸습니다. 그 아담과 하나님을 떠난 카인 이후에 약 천여년이 지난 후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진 사람이 노아부터 이겠습니다 애그방 바로가 하나님의 극심한 재앙을 연속 당하면서도 모세의 말이 왜 받아들여지지 않았을까요? 그 이유는 그에게 닥친 재앙의 숫자만큼보다 더 많이 강조되는 것은 다 하나였습니다. 바로의 마음이 강박해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굳어있다는 것입니다. 모세가 전하는 말을 귀로 들어서 그 내용은 알고 있지만 마음에는 받아들여지지가 않는 것입니다. 거듭되는 초자연적인 재앙에도 깨어지지 않는 것이 사람의 마음이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이수님께서 이사야의 말을 인용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한다. 이 백성의 마음이 완악해져서 귀로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합니다. 성경은 동일한데 본문을 해석하는 것이 왜 달라질까요? 각자의 마음의 상태에 따라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각 기독교 교단의 구원론의 교리가 다른 이유가 무엇일까요? 종교개혁자라는 사람들의 당시 마음의 상태에 따라 성경이 각자 그렇게 보여진 것 같습니다. 연봉음 10장 6절에 예수께서 이 비유로 저희들에게 말씀하셨으나 저희는 그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였더라. 사람은 이런 마음의 상태 문제를 누구나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나는 내 관점으로 성경을 이렇게 본다가 아니라 성경 기록의 원리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 원리를 기준으로 성경을 성경 전체 안에서 모순 없이 증명이 될수 있는 성경관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방법의 시작이 읽는 것이고 그 다음에 듣는 것이라는 순서의 연속성으로 요한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들어야 할까요? 성경 구절을 많이 암성한다거나 성경을 여러 몇 독을 했다고 해서 성경은 알아지는 것은 아닙니다. 듣는다는 것은 누가 들려주는 것이 있어야 듣게 되는 것이죠. 본문에서 듣는다라는 것은 설교나 성경 공부를 들어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 기록의 원리대로 정직한 마음으로 순서대로 읽어가는 그 중에서 하나님께서는 깨달음을 주시고 알게 해 주실 것입니다 본문에서는 그렇게 알게 하시는 것을 들어라 하는 것이지 어떤 소리나 음성이 아닙니다 이 시간에는 읽고 듣는 것에 대한 용례로서 누가 보면 10장 25절에서 37절까지를 읽고 들어보고자 합니다. 이 본문에 대해서 먼저 가지고 있는 확고한 선입견이 있다면 그야말로 확고하게 없애버리지 않으면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의 의도를 바르게 들려지지 않게 됩니다. 여기에 다섯 사람이 등장하는데 먼저 율법사에 대한 선입견이 있죠. 예수님을 시험하러 왔다고 해서 교만한 율법사다. 또그 다음에 등장하는 제사장에 대해서도 예수님을 십자가에 넘긴 사람 직분자들이 제사장이라는 것 때문에 어떤 이미지가 좋지 않고 또 본문에는 강도 만난 자를 보고도 피해 가버렸다고 해서 위선자 제사장이라든가그 다음에 레위인도 마찬가지죠 또그 다음에 사마리안인 앞에는 선한이라는 수식어를 붙여서 선한 사마리안이 얘기다 라는 어, 본문을 그런 소제목을 가지고 있는 것이 오늘의 본문이 되겠습니다 선입견은 정직한 마음이 아닙니다 먼저는 본문 안에서 예수님께서 누구도 그렇게 평가하고 계시지 않습니다. 이 본문이 어떻게 읽어지고 예수님의 말씀이 어떻게 들려지는지는 자신의 마음의 상태이기 때문에 자신만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5절에 어떤 율법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가로대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님을 시험한다고 무조건 이 사람을 평화하 하는 것도 자기 결론입니다 지금도 어떤 금식초문의 목사를 만나게 된다면 그 목사가 이단인지 사입인지 의문을 품게 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소속 교단이 어디냐 교회는 어디냐 라고 질문들을 하는 것들을 알게 됩니다 당시 유대인들 중에는 예수님께서 과연 자신들이 기다리는 메시아일까 하는 것을 확인하고자 시험에 보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본문의 이율법사입니다 마태복 음 16장 1절에서 4절에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당신이 메시아라면 하늘에서 오는 표적을 보여달라고 할때 예수께서는 그들의 분별없음을 지적하십니다. 그리고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한다고 하시면서 그들을 떠나가십니다. 그러나 본문은 어디에도 예수님께서 이 사람이 자신을 시험했다고 책망하시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찾아와서 영원한 생명에 관한 이 절대적 질문을 한 사람은 내보험서 전체에 이율법사와 부저청년 외에는 없습니다. 이 율법사처럼 자신은 성경 안에서 자신을 위한 영생에 관한 내용을 다 찾아 읽어보신 적은 있으십니까? 그 다음 2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네가 어떻게 읽느냐?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인 율법 안에 그 답이 있다고 제시해 주십니다. 그다음 율법사가 대답하여 가로되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너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신명기 6장 5절과 레위기 19장 18절 하반절로 대답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이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읽은 사람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바로 읽었기 때문이 아니라 그것을 실제로 행해야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고 분명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답을 주셨으면 그것만이 답인 것입니다. 성경을 보실 때 관람자 입장이 아니라 참여자로서 예수께서 지금 자신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질문으로 들려줘야 할 것입니다 이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쭤보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예수님께서 가서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그렇다면 행하러 돌아가야 되지 않을까요? 아마 자신 있었나 봅니다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 내 마음을 다했다면 내게 남은 마음은 없어야 합니다. 내 목숨을 다했으면 나는 살아있는 사람이 아닌 것이 되겠습니다. 내 힘을 다했으면 나는 힘이 없어진 사람입니다. 내 뜻을 다했으면 내 뜻은 없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을 우리는 살아있는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까? 거기다가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했다면 자신에게 남은 것은 하나도 없는데 무엇으로 내 자신처럼 이웃을 그렇게 사랑할 수가 있겠습니까? 지금 예수님께서는 사람이 행할 수 있는 말씀을 해주고 계시는 것입니까? 이 율법사는 그 말씀을 듣고서 자신이 과연 영생을 얻은 자였는지를 충격을 받았어야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지금 본문은 영생을 얻는 것에만 초점이 있다는 것을 잃지 마셔야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이웃이 누군지를 묻고 있어요. 육법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는 읽었지만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 들려지지가 않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가 하고 있는 질문이 그것을 증명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웃이란 지금 현재 나에게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이 이웃이 되겠습니다. 지금 이 율법사에게 이웃이 누구일까요? 자기가 찾아와서 자기의 질문 앞에, 질문에 앞 자기 앞에서 영원한 생명의 답을 주신 그 예수님이 지금 자신의 이웃이 아닙니까? 이 사람은 자기가 그려놓은 이웃이 따로 있는 것 같습니다. 그의 질문에 예수님께서는 30절에서 35절까지 유명하다는 그러한 내용을 들려주십니다. 독자는 들으시면서 예수께서 이미 영원한 생명에 얻을 답을 들려주신 27절만을 붙들고 계셔야 합니다. 그것만이 본문의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로사대 어떤 사람이 에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남해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에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간다는 이러한 여정은 유대인 입장에서는 예배드리고 오는 길로 여깁니다. 에루살렘은 성전을 상징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강도 만난 상태가 만난자의 상태가 거반 죽었다는 표현은 여기에만 나오는데 신약에서 즉 죽음에 가까워진 사람이 된 것이란 말입니다 그 다음 31절입니다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역시 강도 만난 사람과 동일한 여정이죠 예루살렘에서 제사장 직분을 행하고 돌아가는 길이 되겠습니다 유대인 입장에서는 그렇게 보는 것이 자연스러운 곳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왜 그를 보고 피하였을까요? 위선자다 이런 결론은 절대 금하셔야 됩니다. 왜 바리세인, 서기관 사두개인이 아니고 제사장일까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섬기라고 세운 유일한 직분이 제사장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법을 지킬 뿐만 아니라 백성을 그렇게 인도하는 유대의 지도자였습니다. 당연히 나그네, 코아 과부를 돌보는 것을 가르칩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감히 저버릴 수 없는 직분입니다. 돕지 않을 이유가 전혀 없는 사람이 이 제사장인 것입니다. 모세 오경부터 읽어왔다면 순서대로 제사장의 직분에 대한 지식을 가지게 되었을 것이고 이 제사장의 행위를 무조건 반감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이 제사장이 왜 그랬을까 하는 의문을 가지고 생각해 보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제사장이 왜 거의 죽게 된이 사람을 보고 나서 피했을까요? 제사장이 성소에 들어갈 때 입게 되는 거옷의 가장자리에는 금방울을 달게 하여서 하나님의 에, 하나님을 섬기러 들어갈 때는 그 소리를 들리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 소리가 들리지 않으면 하나님을 섬기다가도 죽은 것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아론의 두 아들 나닥과 아비오가 하나님께 분양할 때 다른 불로 분양했다 해서 하나님께로부터 불이 나와 그들을 삼켜 죽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제사장 직분을 행할 때그 순간만큼은 자신의 마음을 다하고 자신의 목숨을 다하고 자신의 힘을 다하고 자신의 뜻을 다하지 못하면 성소 안에서 분양하다가 죽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제사장이 강도 만나 죽게 된 사람을 보고 나서 피했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뇌인도 같은 여정에서 동일한 내용이 됩니다. 뇌인은 성전에서 봉사하는 직분입니다. 이 강도 만나 죽게 된 자를 비롯해서 제사장 레위인이세 사람은 동일하게 에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즉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가는 길이고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여 율법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 다음에 33절에서 35절입니다 어떤 사마이리아인은 이 여행 중 거기에 이르러 그를 불쌍히 여겼습니다 사마리아인이라고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은 이방인을 말하며 또 사적인 여행 중이었습니다. 본문은 지금 구제를 말련하는 것이 아닙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이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내 의견에는 이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내 네 의견은 율법사만이 아니라 예수님으로부터 이 내용을 듣고 있는 지금까지의 모든 사람에게 하시는 각자에게의 질문이 되겠습니다 지금은 자신에 대한 질문이죠 당연히 사마리아 사람입니까? 이미 예수님께서는 신명기 6장 5절을 구원의 원리라는 근거로 27절의 분명한 답으로 들려주셨습니다 그것만을 기준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강도 만난 사람의 상태가 거의 죽게 된 사람입니다. 즉, 죽음에 가까운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어왔던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사람이 죽음을 앞두고 단 하나를 구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어떤 것이어야 할까요? 지금 죽음이 가까워진 사람의 이웃으로 신앙인이 있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나사로를 살리신 하나님께서 다시 한 번만 살려주기를 구합니까? 의무감을 가지고 그 가족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성경구절을 찾아서 들려줍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생의 마지막인 죽음을 맞이한 사람에게 이웃이 할수 있는 것은 단 하나입니다. 하나님을 네 마음을 다하고 너의 뜻을 다하고 너의 목숨을 다하고 너의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마지막 순간의 기회가 왔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까지입니다 그것은 행위가 아니라 마음의 상태이기 때문에 일생일대의 마지막 기회인 것입니다 그 사람의 마지막 고독 속에 세상과는 차단하고 스스로 하나님을 향하도록 방해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인은 평생의 그 기회를 향해서 쌓아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하는 질문에 의도적으로 생명과 죽음의 경계선에 와 있는 거반 죽게 된 사람을 설정하여 들려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사장도 레위도그 상태를 보고 피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홀로 목숨 걸고 나아가는 제사장은 죽음을 앞에 두고 어떤 마음의 상태가 되어야 하는지를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 마음은 하나님만을 향해 홀로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강도 만난 사람이 죽었는지 살았는지 말씀도 하시지 않습니다. 에그방 바로의 마음을 도울 것은 무엇도 없습니다. 가련 유다가 스스로 뉘어쳤다고 해서 자신의 마음이 예수께 돌이켜지지가 않습니다.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도 여전히 강도 만난 사람의 유신 그 선한 사마리아인입니까? 질문해 보겠습니다. 이 사마리아인은 예수님께서 들려주신 27절을 실현한 사람으로 영생을 얻은 사람입니까? 이 사람은 생명의 길을 가르쳐주는 율법이 없는 이방인입니다. 영생은 하나님과만의 관계이지 사람과의 관계가 아닌 것입니다. 지금 당장 죽어가는 사람이 있다면 그 영혼을 책임질 수 있는 사람은 그 사람 자신 외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게 처한 사람의 이웃이 있다면 그 마음이 하나님 외에는 기댈 것을 다 끊도록 하는 것이 그를 돕는 것입니다. 본문은 예수님께서 사람의 생명이 영원히 사느냐, 영원히 죽느냐에 대해서만 말씀하시는 것이지 구제를 하냐, 아니냐의 말씀이 아니십니다. 마지막 율법사의 말입니다. 가로대 자비를 베푼 자이니라 자이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자비를 베푼 자라고 말하는 것은 율법사의 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네 이웃이 누구다라고 지명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사마리아인은 하나님의 율법이 없으니 생명 살릴 길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여 율법 없는 사람의 최선의 행위가 거기까지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세 사람 중에 누가 죽게 된 사람의 이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로 들려지십니까? 예수께서 말씀해 주셨으니 각자의 마음대로 각자의 귀에 들린 대로 가서 행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